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달수구에 있는 아파트 5월 실제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뭐 자료를 보기 쉽게끔 이 자료를 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사실 뭐 계속해서 매월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예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비교 분석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날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는 게 28평에 8타입에 38,900, 2청명을온 프라이빗 센텀인데요. 실제 보면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전세도 거래가 없었고, 22년 3월달에 4억 천 22년 2월달에 5억 같은 6,8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 것으로 보이죠. 청수도 38층이고, 이건 똑같은 타입의 구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뭐옥대에서 쭉쭉 계속 내려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공산도 마찬가지 24평에 2억 950 전세 한건 매매 한건 5월 달에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2월 달에 전세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21년 이후로는 사실 200, 2억 950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뭐 금액이 많이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2억인데 전세를 1억 8천 정도에 얻었다면은 물론 청수도 14층 16층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런 전세는 좀 위험스러울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혹여나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2월달을 보게 되면은 지금 23평이 2억 6천 한건 거래가 되었고요. 22년 4월달 3월달 그의 거래는 전세로 위주로 위주로 졌고 1월달에 똑같은 거의 금액에서 13,000, 13,000 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거의 거래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볼리동 성당 내면 어, 잔잔한 거래가 좀 많이 있었는 걸로도 그냥 눈에 보이죠. 성당 내면 같은 경우 32평에 4,6천 거래가 되었지만 은 기존에 4월달에 전세, 2월달에 전세, 1월달에 전세 그리고 작년에 5 5 5 0 0에거래됐는데 물론 1층, 16층을 비교한다면 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사실상 떨어졌다고 해도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전에 계속해서 상향하던 상황에서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바하고 있습니다. 신천동의 월베어 호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4억 3,500에 거래되는은 5월 달에 4억3,500. 전세가 4억을 찍었는데, 8층이고 7층에 지금 전세 사업을 구입을 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21년, 21년 5, 6월 달에 5억1,000, 5억3,000. 그리고 뭐 3월 달에는 5억7 0 000, 0까지가 거래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성서활룡타운 같은 경우, 5월 달에 1억7,200 거래가 되었고, 이전 같은 경우는 1억 8천 그리고 전세 거래가 되었고 22년 초에는 8천 5 0 7 8 7백 9천 8 0 그다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산동 용산청구타운 같은 경우 31병에 2억 7천 0에 기존에 21년도에 거래된 내용 말고는 22년도는 처음 거래가 되었는데요 3억대에 2억 9천 대에 거래가 되다가 계속해서 거래는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물론, 청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그래프가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후훅 떨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후훅 떨어지는 걸 떠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상인 화성파크, 33평 5,500에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 마찬가지 거의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가, 뭐, 자에 거래가 되었는 게, 뭐, 22년 4월달, 1 3층 그리고 5월달 2 8층 같은 타입의 거래가 더었고 물론 동이 좀 틀리죠 그렇지만은 사실 이것도 뭐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워낙 아파트 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그래프에서는 그래 보이게 끔 되는데 실제 특정 아파트들 가격들이 좀 많이 내리고 나머지는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은 내려가 있다 뭐그 정도까지만 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국동의 성서 동서 27평이 1억 6,800 기존에 거래되는 1억 7천 1억 7천 뭐 4월 3월 전세와 매매가 어느정도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큰 가격차이 도 많이 보이지 않고요 진천당의 진천 탑 플래스 마찬가지, 31평에 3억 4천 8백, 그리고 기존에는 거래가 조금씩은 있었는데요. 어, 뭐, 타입으로 이를 보고 평수로, 청수로 봤을 때는 3억 3천 5백, 3억 2백, 3억 3억 28백, ,800, 3억 4천 8백, 사실 구청 인데이 같은 경우는 21년도를 제외하고 22년 2월 달에 거래가 한번 취소되었다가, 다시 거래를 했는 게, 뭐, 취소했는 사람이 다시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래 자체가 결국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이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오르는 추세는 아니죠. 오동의 삼성명과 같은 경우 2억 5,724평 0 0 하나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21년도에 3억 6,84 8사 타입이 8 4기 때문에 이 평수하고는 틀리죠. 어, 어 2억 5,7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3억 600에 5월 달에 8사가 거래가 되었고, 4평은 3일 날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8 4에 3억 천 3억 3천 6배 물론 청수하고 동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도 올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사실 그래프는 좀 지그재그 합니다 하지만 삼성명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물론 인기가 있고 그걸 떠나서 자기가 실제 필요하다면 은 얼마든지 구입해서 평생 사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동향은 그냥 재미 삼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일단 알아야 되죠 자 이제 한양 수자에 인도 밸레 시트 같은 경우는 3 4평에84 타입 5 6,700 어 22년 1월 달에 5 6,000 뭐 거래가 조금씩은 있었는데 5,000 7,000 거래가 되고 계약이 취소되고 5 7,000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큰 거래가 많이 없을 만은 그렇다고 가격이 많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84 타입만 봤을 때는 청수의 5억 7천에 20층에 5월달 거래가 5억 6천 5억 7 0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가격을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될 것같고요 대북 사기절 타운 48평 3억 6천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 22년 1월달 2억 9천 이것도 8사 기준이죠 84기준에 거래가 되었고 최고가는 84에서 3억 5천을 기록했고 전세는 4월달에 2억 500 정도 거래가 되었다. 진천역 마찬가지 47평 6억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3월달에 4억 8천 8 4가 우리가 기존에 8사 기준으로 많이 모든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4억 8천이고 이 같은 경우는 48평이죠. 3억 6천에. 어, 평수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8 4에4 8 0 0 0인데 48평, 1 3 4제곱미터에3 6천0 0이면 가격이 확 떨어졌는 거는 뭐 그래프로도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기동에 영남 내오불 같은 경우 8,8호 3 0평에서한끈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2억 3천 거의 반토막이 났죠. 기존에 8호에 5천까지 거래되었고 그전에는 또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지금은 전세 자체가 더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었고 21년도는 그래도 4억대의 어떤 초반 정도까지는 뭐 거래가 되었네요. 그 이후로는 아예 거래가 없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수가 34년 85에 34평 기준에 2억 7천 19년 8월 달에 거래가 되었는게 왜티났는지 모르겠는데 9년도에 뭐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계가 내었고 그러면 그전에 거래가 안됐단 말이냐 거래가 되었는데 또뭐 사실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플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확하게 아시려면 또 해안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인동 장미 같은 경우 20평이 이렇1200 기존에 뭐 2월달 1억3천0 3월달 1억5천0 15월달 1억2900으로, 물론 청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뭐 내렸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월배 베 스테이트 32평 8사에 3억8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22년 3월달에 보게 되면 그전에는 전부 다 전세였고, 8사가 4억까지 올라갔다가, 어, 지금 다시 직거래로 5월달에 38,000이 거래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물론 15층, 11층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거래는 좀 거래가 가격이 좀 내려서 거래가 되었다면 거래 볼수 있고 전세는 거의 아직 50% 수준 아니고 한 60% 정도에서 전세가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천녀 마찬가지 4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 보면 은 35평. 22년 2월달에 4억 4천 물론 청소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6 8 기준으로 본다면 은 4억대 5억대 갔다가 다시 4억대 떨어졌죠 사실 1억이 빠졌네요 1억이 빠지고요 는더 빠지고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데 물론 청소에 따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그래프도 그렇게 나오죠 지금 아파트는 사실 뭐 우리가 주택 상가주택은 이럴 일이 없지만 아파트는 공급 과다에 대해서 사실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자전거래다, 아니면 투기다, 어, 다양한 거래 때문에 좀 많이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달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한2 30분 가야 되겠어요. 그래도 달수구가 뭐가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이 되는데 지금 5월 4일 기준 4일 앞에가 날짜입니다. 날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4일째 이 정도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뭐쭉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걸 다시 분리를 해봐 영상을 두개세개로 만든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한방에 다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제가 쭉 읽어주는 그런 위주로 가는 게안 맞겠나 필요한 부분은 또 얘기를 해 드리면 될것 같고 15편 기준에 3,4천 억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1거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입은 59타입에 3억 9천, 3억 4천, 3억 8천, 3억 3천 8백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보시면 되고 성서 6주공, 1평에 1억 6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4월, 5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성 한국형 호산동 한 가지 24평 기준에 2억4 5 0 0 전세 두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 마찬가지 5월 달에 뭐 전세, 4월 달에 3억 차. 가격은 조금씩 내려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성 센터로 파악, 마찬가지 20평, 1억 8천 마찬가지 기존에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5월 달에 뭐58 타입으로 봤을 때는 물론 청수하고, 뭐, 이런 뭐, 거래는 없네요. 거의 다 전세 위주로만 거래가 되었는 걸로 인해이 됩니다. 음,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 4월, 4월, 똑같은 거죠. 18,000, 8,000, 뭐, 1 4 0 이게 두 개가 같이 떠네요. 뭐 취소했다가 다시 했나? 아니면, 아, 4월 달에 뭐, 거래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5월 4일 기준으로 해서, 같이 1 4층이 거래가 되었는 게 나오고 있고요. 영남, 내오이 장가지 34평 어, 84타입으로 해서 거래는 21년도 이후 4월, 5월 거래가 되었는데 5억대에서 4억대로 사실 4, 5천 정도 내려갔죠. 그리고 뭐 전세는 3억 3천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그리고 월베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3월달 4억 천, 5월달 3억 8천, 그리고 0 1 1천 거래지만은 가격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거림 주공 1단지 24평 1억 8천 1억 6천 0백 1억 7천 뭐 1억 5천 1억 8천 좀 왔다 갔다 그립니다 대국사 계절 마찬가지 42평에 3억 2천 22년 1월달 2억 9천 3억 8천 2억 9천 이것도 좀 왔다 갔다 그리죠 사실 금매로 내놓지 않는 이상은 가격차이가 보다 크게 나지는 않았다 뭐 오름 내린 폭이 좀 왔다갔다 그림 같기도 합니다. 원래 롯데캐슬 3 2평에 마찬가지 2,400거래가 되었지만 기존에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 21년도에 4,700, 400, 5거래였다면 똑같은 84타입으로 봤을 때 정수 비슷하다면 가격이 내렸다. 미4차 마찬가지 그냥 뭐 꾸준하게 1억 4천대, 3천대 뭐 그렇게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같고요 어, 신세마을 23평 1억 7백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용산 우박 49평에 5,5천 어, 매매가 물론 24평이고 49평이고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5,5천 거래가 되었고 그전자에는뭐 똑같은 5구 개념으로 본다면 3억 4백에서 조금 내렸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거래가 되는데 아직 전세도 거의 매매가에 가깝죠. 전세가 매매가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 아직 장기적으로 파트가 하락세인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 편안은 마찬가지 2 5평 기준으로 시청이 거래가 상 3,800에 거래가 되었다고 나오고요. 4월 달에 마찬가지 59 타입에 39,500, 3 4천3 3 8백 선수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36,35,000에서 억 가격은 조금씩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이 다음 34평, 5 2배0가지 기존의 전세 위주로 거래만 되었고 전혀 매매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정동 33평 마찬가지 4억천 3건이 거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뭐 2월달에 4억천, 3 4억 5 0 0백 뭐 3억8천, 다시 4억천 5백, 4억천 4억2천 평소에 따라 약간씩 틀리지만 은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은 거의 한 60% 수준에서 거래는 되었고요. 가격 자체도 뭐 가격이지만 은 사실 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집값까지 하락이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곡동 성사할라 2 3평 1억 8,900. 장가지, 1억 7,000, 1억 7,000, 1억 6,000, 1억 8,000. 뭐, 사실 이렇게 보면 답으로 또 올랐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전세가 1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나, 뭐, 매매가나, 뭐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아무를 대비해서 전세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낮은 전세를 구입하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월성주공 같은 경우 1억 6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거래가 된게 없고, 은세만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성주공은 뭐 지금 주고 올랐다, 다시 내렸다 왔다갔다 그리네요. 20평에 1억 6천에 뭐 전혀 기존에 거래됐는 건 없고요. 음... 그래도 달수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거래는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평수의 금액부터 어 그다지 뭐 수준구처럼 비싼 금액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3억대 2억대 꾸준히 계속 거래가 되었다 뭐 그렇게 볼수있고요 동서 화성 24평 2억천에 거래가 되었고 유천도 나마 4억대 거래가 하나 되었는게 4억 5천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뭐 전세가 완전 바닥 같다가 밑에가 전세입니다 위에가 매매 고요 시뭐내리갔다 왔다 갔다 를 반복하는데 뭐 그런데 실제 그래프는 그런데 22년 더 보기로 해서 내리면 또더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화다 깨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여 같은 경우도 4억 3천 4 5천 뭐 꾸준히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전세는 2억 대에 거래가 되었다가 84 타입으로 그래도 지금4 5천 6백 거래가 되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마찬가지, 24평, 3 9천, 뭐, 세금 거래, 전세 세금 거래 나오다시피 4월 달에 뭐 5억 1,700, 4억 6천, 그리고 뭐, 다시 5억 갔다가, 5억 3천 갔다가, 다시 4억 8천 갔다가. 사실, 이게 아파트는 주택이든 그렇죠.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부르면, 그냥 뭐, 시세 보고, 그냥 들컹덜컹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거래 매매 금액을 가지고 그걸 다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항상 뭐 전체적인 동향을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가 약간 가격이 올랐다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더 오른다고 생각해서 구입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마찬가지, 주전도 빌리브 메트로뷰 같은 경우도 뭐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데 20년 뭐 똑같은 8호 개념에서 46평, 45층을 보게 되면 6 5,700에 6 4,300 가격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그래프는 음뭐 갑자기 훅 내리는 걸로 보이는데 이 그래프의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실제 거래가 되었는 것은 22년도에 5,6800 그리고 같은 8호의 42층에 6억 3,300이 22년도에 거래됐는게 단데 사실, 뭐, 예전 가격보다는 뭐, 내렸다. 뭐, 전체적으로 20년, 21년, 22년, 이런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그런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천동, 월배 2차 같은 유사로 세폐한 5,500. 한 가지 새 건은 거래가 되었는데요. 22년 2월 달 5,700, 3월 달4 6 0 0 그리고 2월, 4월 달에 48,000. 그리고 전세마 거래가 되었고요. 물론 동호수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한억대에서3배까지 거래가 되었다. 이름주공 1억 6,500. 그리고 마찬가지 금액대는 6천, 7천, 8천 왔다갔다 거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재림 하나로 전세평에 2억 2천. 마찬가지 2 2년도에는단한 건의 거래분이 없었습니다. 평년도 한양수자인 마찬가지 21년 22년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졌는데요. 거래 취소도 있고, 직거래도 있고, 뭐, 5, 7천 갔다가, 5 6천 갔다가 큰 차이는 없죠. 1월 달 거래되었고, 2월 달, 3월 달, 5월 달 거래가 8, 사 BA 기준으로 해서 20층, 2 3천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거래 거래가 되었는 것도 있고, 계약 취소가 나온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취소도 나오고, 거래도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하나 아파트에 이 정도 거래가 되었는 거는, 뭐, 4월달, 5월달 치고는 거래가 좀 되었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어, 용산세관그린빌 같은 경우 2억2,500 천 꾸준히 올랐는데, 사실 20년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22년도에는 단한 건의 거래뿐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증력 AK, 마찬가지, 그랑폴리스. 어, 22년 4월, 2월, 5월 꾸준히 거래가 되었는데요. 가격 차이가 크게 없죠. 전세는 사실 뭐 금액이 조금 떨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은뭐 평수, 청수 공마다 약간씩 틀리지만 4억 3천에서 4억 4천 5백 아직까지 뭐 그래프 상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21년도에 비해서는 내려갔다고 보여지지만 은 22년도의 거래 내용은 이제 나오는 것은 22년도입니다. 2 2년도에 거래 내용은 까지 4,500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3주공 마찬가지 23평 1억 7,500 4월달 3월달 1억 7천 1억 7천5백 좀이 그냥 왔다 갔다 그리는 거고요 월성 삼성 그린 같은 경우도 지금 8억 1,190만원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게 다네요. 일단 뭐 거래량이 많이 있어야지 비교가 많이 될 건데 거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큰 비교량은 저 없을 것 같습니다. 1억 6천, 1억 7천 왔다 갔다 그리는 금액이 다 하고, 장미 4천, 마찬가지. 1억 4천, 5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는 거고요. 대구 화성, 마찬가지. 21년도에 거래가 되고, 22년도는 5월 달 2억 4천, 5백한 건이 거래가 있었고, 전세가 지금 2억 2천입니다. 전세가 2억 5백도 있고, 이런 전세는 사실상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마치고, 월성 프로지4 8평 기준입니다. 18평 기준에 7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4월 달 8사 타입 33평 4평 기준이죠 4 9천 거래가 되었고 기존의 금액은 4,800 4,400 3,000 과 동호수의 차이는 있지만 큰 가격 차이가 많이 없었지만 은 예전 20년도에 뭐 가격대나 뭐 비교를 하게 되면 만약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이 되네 그래 할라 23평에 1억 8천 5백 1 0 0자 같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22년 3월 5 1700, 3월달 상륙6 내려갔다가 같은 84 기준이죠. 그리고 5 3000 다시 올라갔다가, 물론 청수 동 차이는 있지만은 다시 4 8000. 그리고 21년도, 20년도의 기준에서는 많이 내려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는 2월 3월달 4억대에서 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고 지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수중구나 뭐 남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일부터 해서 지금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뭐 거래가 되는데요 쭉 한번 보시면 뭐죽전동 뭐 42평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같고요뭐 수목원 산 다음 같은 경우, 뭐, 4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이런 것 같은 경우나 한번 짚어보고, 나머지는 지금 4월달 4억 6천 5백, 뭐, 5억대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세. 그렇게 뭐, 거래가 되었다. 삼성 레미안, 2 4평 2억 8천. 그리고 진천동 뭐, 1억 7천. 아나구매 거리, 43평, 2억 9천 5백. 그리고 3월달에 뭐, 3억대에서 2억대로 계속해서 금액대가 좀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그, 참, 상정, 그림, 코아, 같은 경우도 보면, 32평에 5억 6천인데, 기존에, 뭐, 거래되는 게 5억 6천, 6층에 30층에, 뭐, 지금 7억 천이 또 하나 거래가 되었네요. 8, 4, 타입에. 그렇다면, 나머진다 전세인데, 뭐, 이게 올랐다고, 뭐,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기 마음에 들면, 다 구입을 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외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뭐 한두 개가 팔린다고 시선은 아닙니다. 공서청남 30평에, 30평에 2억 8천 공산타운 32평에 3억 2천 0 0 거래되었는기도 합니다. 일단은 5월달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물론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 당연히 다 보시겠지만 그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월성동의 월성코롱하늘세 같은 경우는 예금 33평에 4억 2천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4억 1 3천5배전뭐 시세 차이가 크게 없었다. 단지 20년도 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다 내렸는 걸로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 똑같은 고령화를 4억 2,400. 그죠? 이거 2 2 12, 1 2 1 2천 똑같은 평수에 두 개가 지금 되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뭐 취소하고 다시 했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오긴 나오네. 요 와이워시, 마찬가지 33평에 5억 9 0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전에는 84타입으로 5억 9천, 5억 8천, 6억 9천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청소가 로얄층이죠. 거래했을 때 거래가 되었고, 이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5억 후반대로 내려갔다.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5억 9백까지. 그렇다면 뭐 4억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일성 동화, 32평에 2억 7 000, 우방 드림시트, 마찬가지 3억 200, 여미 마을 1억 1천 6배 한빈마을 마찬가지 1억 8천 차피 이게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똑같이 중복돼서또 다른 동호수가 팔렸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 날에는 이 파트 24평에 1 2층에한개만 팔렸다 그래만 보시면 돼요 성당동 강드샵 버튼 24평에 3억 3천 5백 월성동 협성포레 33평에 4억 9천 5백 그래도 달수구는 마을 팔렸습니다. 달수성구에 비하면 이곡동 30평에 3억 2천 유천동 24평에 3억 4천 대천동 3 3평에 3억 9천 5백 사산 같은 경우는 지금 8사 30평에 3억 천삼동 성수주구 1억 4천 5백 월배 2차 29평에 4억 2천 5백 그래프는 다 보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가격대는 올랐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전보다는 계속해서 20년 21년 기준으로 봤을때는 계속해서 가격이 내리고 있다 모도 마시면 뭐 될것 같고요 삼성 한국형 상하지 이 같은 경우는 집이 2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들쑥날쑥 합니다 우선 3평이 억9500이고요 아까 밑에서도 삼성 한국형이 있었는것 같은데 리브스카의 33평에 7억 5620 뭐죠 그래프가 완전히 먹었죠 뭐, 참, 없네요. 영산 <웃음> 영남타운 1억. 영산 영남타운, 마찬가지 1억. 17평, 1 0 0 월베이스 데이트 3 4평 4억 2천. 여기 보시면 거의 전세가 2,900. 아무 비으로 거래가 되었고, 4억 천에서 4억 8천. 가격이 내렸다고 확연히 표시가 나죠. 15층, 11층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큰 거래가 없이 가격이 내렸다. 월성 3정. 그런 두 평에 5억 2천. 한 가지 4월 달 매매가 5억 3천, 5억 3천, 5억 7천. 벌사 타입으로 해서 계속해서 뭐 거래는 5억 대의 초반대에서 중반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또뭐 가격이 괜히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요. 물론 뭐세개발이나최건축 여파가 있다면 은뭐 약간씩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거래가 없다면 사실 자전거래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동산동장가지 1억 8천 3 6억 월성우방 3억천 월성 3정거린 3 2평에 5억 4천 6대 4월달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삼성레미안 25평에 2억4천, 삼성 마찬가지로 새마을 32평에 2억4천9백, 삼성한국형 여기는 49평에 사업중도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제 회사타입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4 8천0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천역 마찬가지 35평에 5억9천 어, 21년도 기준을 빼고 지금 22년도에서는 뭐 4억으로 갔다가 다시 뭐 5억으로 갔다가 다시 3억대로 갔다가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이다뭐 이런 것등용 사실 한두 건으로 해서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84타입 68타입 지금 여기는 3584 타입이고 68타입이기 때문에 어 지금 68에서는 거의 4억대 5억대 왔다 갔다 그렸는데 결국은 4 타입 3 5평에 5,000 인자의 거래가 되었는 걸로 봐서 이 분석을 평당으로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하는지 알죠 평당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뭐 청수 대비 또뭐 강가상가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면 되고 69평에 5억 천이고요. 마찬가지 기존에 20년도에 거래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한 올배 47평 5억 2천이고, 마찬가지 2월 달에 직거래 4억 4천, 21년도에 한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일성 삼정 그림 같은 경우 매매 5억 3천, 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꾸준히 거래는 이루어 졌고요 마찬가지 큰 거래 금액의 차이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가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 되는가 하면 사실 한달에 지금 대우 같은 경우는 항구에만 해도 사실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 편이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 거래가 안 되는 것 치고는 달수구와 거래가 어느정도 그래도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6억대 5억대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8평에 마생각지 21년 4월달 거래되고 나서는 지금 나머지는 거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마을 32평 25800구명가 336대 사안니 다음 25평에 34000 21년도 거래는 없었고, 22년도 5월달 5,284 타입으로 거래가 되었구요. 그리고 25평 기준으로 해서 네, 25평에 3억 4천이 거래가 되었다. 회마을 <목소리도> 1억 1000, 그림멘션 뭐 1억 8천, 월성중 1억 500, 성수육부 21평에 5, 1억 5천 3백 상인도 뭐 멘션 1억 7천 진천역 나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봐도 뭐 갖다 그리는데 35평 8 4타입에 4억 8천 인데 이전에 21년도를 제외하고 2월 달부터 4억 4천 5억 물론 청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죠 4개 4억 4천에서 5억 천 a 타입 b 타입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은좀 그래프가 아마 요동을 친다 사업 마찬가지, 천 갔다가, 3억 8천까지 또내려갔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더욱더, 어,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동, 26평, 마찬가지, 고롱할채 3억 36평, 거래가 되었고, 21년도, 뭐, 4억 5천, 4억 3천, 거래가 되었다가, 22년도에 59타입으로 해서, 3억 3천. 그렇다면, 21년도보다는 거래 가격이 적어도 1억 정도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래나 저래나 하다 보니까 달서구도 결국은 다 했네요. 다음은, 남구나, 당향하게뭐 빠졌는 부분들, 서구, 뭐 동구 할것 없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